오랜만에 바이두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원래 3월 1일날 액면분할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렇게 저도 동영상을 찍었었고 그리고 바이두도 이전에 공시를 했었고 홈페이지에서 이게 3월 1일에 승인이 난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액면분할이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예요 원래는 호재가 아니죠 그냥 주식 뭐한개를 10개, 8개 이렇게 쪼개는 것 뿐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냥 기초자산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호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상승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느껴지는 게어내 주식이 10개로 쪼개진단 말이야 나 어, 이제 바이두 주식 10개나 갖고 있어 한개 샀는데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상승장에서 지금같이 요즘같이 하락장에서는 이런 액면 분할은 더 이상 호재가 아니야 그냥 그냥 아무 기업가치에 변화가 없는 그냥 액션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오늘 네. 뉴스가 나왔는데 이 바이두가 언급을 한것 같아요 그린라이트다 2차 상장 그린라이트다 제가 등년동에서 찍었을 때 처음에 바이두가 최초에 얘기한 거는 6월 내로 상장을 마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제 예상에는 아니다 더 빠르게 될것 같다 늦어도 4월 안에는 상장을 할 거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달 내로 상장을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기사 나온 거는 바이두가 언급한 거는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올 것이다.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바이드 입장에서는 상장에 관해서. 그리고 상장 금액은 공모 금액은 50억 불. 50억 불. 콰이쇼 얼마 전에 상장한 대형 그 플랫폼이죠. 콰이쇼가 공모 금액이 48억 불 정도 돼요. 48억 불. 제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콰이쇼보다는 좀 작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아니었죠. 콰이쇼보다 지금 더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바이두가 홍콩 상장했을때 시총 규모가 얼마나 될 건지 탑10 안에 들어갈 건지 첫 거래일에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항생테크지수에 패스트트랙 탈려면은 빠르게 그 항생테크지수에 편입하려면 첫 거래일에 1 0일권 안에 시총이 랭크가 돼야 돼요. 근데 콰이쇼가 48억불 금액이잖아요. 48억불 그러면 은 이게 첫 거래일에 3배가 뻥튀기가 됐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3배 유지하는 그 정도인데 이게 1325예요. 시총이.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바이두가 뻥튀기가 안 됐다. 이러면 은 3배 정도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한 400불? 월초 한 400불? 450불? 그 정도 되죠. 450불에서 조금 뻥튀기가 된다. 한한 한 많이 되면은 화이쇼는 워낙 인기 있는 IPO 그때 그런 이슈였어요. 그래서 공모금액이 많이 몰린 거였고 바이두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제가 볼땐 그렇게까지 안 되고 최대 최대 많으면은 뭐 1.5%, 1.5배 많으면 이것도 좀 무리라고 보는데 2배 정도 뻥튀기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450불 화이쇼 최초에 어, 4 5 0빌리 지금 바이두도 비슷하니까 얼추 두배 정도 뻥튀기 됐다 이러면 은 800에서 900빌리언 그쵸? 요 정도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위권 안에 랭크가 될지를 알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핑안, 핑안그룹이 700 그렇죠? 그리고 샤오미가 650 그렇죠? 그러면 은첫 거래일에 1.5배 정도만 뻥튀기 된다고 하면 은 얘네보다 핑안이랑 샤오미보다는 높게 책정이 될거예요 바이두가 그러면은 10위권 안에 랭크될 수 있죠. 콰이쇼처럼 맥시멈 8%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원래 제가 최초에 예상했던 대로 한 5%정도 4%에서 5%정도 항생 테크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요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대충 지금 대충 어림짐작 해보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800빌리언 800빌리언 핑안이랑 샤오미보다는 조금 높게 첫거래일에 주가가 얼마나 뻥튀기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랭크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게시판에서 언급했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나 또 전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좀 중요한 내용 같아서 게시판에서 얘기했지만 2월 26일 날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트럼프 시대 때 유지했던 그 중국 기업 제재를 다시 발효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한6 3월 22일 3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인트 이펙트 뭔가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뭔가를 발효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의견 수렴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진실성 트루스트 월드라고써 있잖아요 진실된 인포메이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이게 뭔가 안보의, 이 안보의 위협이 되는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제가 언급했던 거그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들 있잖아요 중국 그게 이 바이두 같은 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바이두 가끔 이렇게 써보거든요. 어떤가 싶어서 써보면은 뭐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이 안 돼요. 다 차단돼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정보가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바이두 막 그런 빅 서치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정보 통제를 하는 거죠. 제가 볼땐 그렇거든요. 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대중들한테 공개를 안 하냐, 왜쉬쉬하냐 그뭐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우려가 된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트러스트 월스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게 정확히 뭐냐 이거죠. 군사 안 보냐 아니면은 뭐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막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정보 차단 뭐 그런 거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다음 달에 아, 아니죠 3월 달이니까 이번 달에 지금 뭔가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22일까지 의견 수렴 한 다음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이게 나왔을 때 뭔가 바이두랑 엮여 있다 이러면 은 난감해지는 거죠 <웃음>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도 하나 비슷한 거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기사인데 그림에는 화웨이 그냥 갖다 놨는데 이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화웨이는 어차피 제재 대상이었으니까 이건 의미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이 포괄적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기사를 다 봤어요 여기 아까 그 얘기죠 이거 트루스트 월스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이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다운표쳐 가지고 얘기했죠 이게 뭐냐 요 기사 밑에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이 항목 하나하나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번역본을 볼게요 이 부분 같은데 이 초안에 따르면 새정부 초안에 따르면 미국의 중요 인프라 네트워크 및 위성 그렇죠 위성 그리고 대형 데이터 호스팅 운영 널리 사용되는 인터넷 연결 소프트웨어 인터넷 연결 그렇죠 첨단 컴퓨팅 그렇죠 그리고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뭐 그런 거다 자율 관련된 거 그렇죠 AI AI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첨단 로봇공학 요런 것들이 초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바이두가 여기에 연결이 될지 그리고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들 이런 것들이 여기와 연결이 될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에 내용 조금 더 볼게요 상무부 추산에 따르면 이 규정의 모든 규모의 450만개에 달하는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겠죠 이거 관련된 부품들을 미국 회사가 중국에다가 파는 기업들이 한 450만개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밑에 보면은 밑에 기사를 제가 봤는데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달까지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할 건데 반대가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요 부분 밑에 한번 볼게요 상무부 추산에 따르면 총 준수 비용은 시행 첫해 520억 달러 그렇죠 연간 비용은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그 정도 손실을 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축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네요 경제단체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오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